엄청 좋아했어요, 그때. 몇 살이요? 일곱 살. 2000, 2002년이에요. 월드컵 어, 보면서 응원하고 있었어요. 몇 살, 몇 살이요? 그때요? 네 살이요. 길거리 나가서. 네? 길거리 나가서. 길거리요? 네. 귀엽나요? 조금 나요. 차 타고 다니면서 막 응원했었어요. 요 모르겠는데요? 3살 때 내가 뭐하고 있었지? 15년 15년 여..열 여덟..여덟살? 여덟살 초등학교 입학했겠네 이제 리틀야구로 시작했겠죠? 퇴근길 참 오랜만이네요, 죄송합니다. 앞으로 자주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뭐예요? 20년 전이면 7살 때네요. 어. 초등학교 2학년이에 몇 살이죠? young and y o 아 n g and the o t h e 면 outside. 살 u t s i d e You will serve in the outside. You will serve. You 저 i l l serve. You will serve. You will s e r 구십오 년생 이십 년. 제몇 살이죠? 2 0년8 살. 이십 아, 몇 년생? 월드컵 보고 있었죠. 월드컵 말고. <웃음> 말고?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미술. 무슨 그림그렸어요 그냥 유치원생이 하는 거 막. 그림을 좀잘 그리는 편이야 못 그리던. 그때는 못 그리던 것 같은데. 그림 학원을 다닌 거예요? 아니면 뭐 유치원? 그림 학원. 그림 학원. 네. 그림 학원 이름은 뭐예요? 초롱 미술학원. <웃음> 아니면... 내가 6살이지. 맞습니다. 몇 년생이시죠? 9년생. 응, 네살 아니야? 그지네살이야네살인데그네살때 기억 안 나는데. 한마 15년 전. 아 오케이, 15년 전이에요. 15년 전이면 9살이네요? 9살이면 어린이집 다니나?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아닐까아 맞구나. 아,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. 맞아. 그 월드컵 때 혹시 거리 응원 나가셨어요? 아나 아니 못 나갔어요 숙소에 있어가지고 네, 네. 숙소에서 응원했어요. 뭐 빨간 옷 입고 응원하셨어요 아니면 뭐 아니 파란 옷 입고 고등학교 <웃음> 고등학교 때또 유니폼이 파란색이었어요. 아홉 살 때요? 아홉 살때 학교 줄넘기 했는데 뚱뚱해가지고 몇 킬로 나왔었어요 그때? 그때요? 모르겠죠 전 계속 뚱뚱했었어요 어릴 때. <웃음> 형님은? 형이요? 응. 형이 나랑 4살 차이나요. 형 형은 어을을말말어요요 t a n d Where 어 o you think it is? My mother. Tokatamos. p o y a k a t a 때. o 네, 네. 형님은? 형 g u e Tongue. Tongue. Tongue. 가 야구하고 싶어 o n g u e t o n g u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공부를 좀 했다? 그렇죠. 학교 한 문제 n 한 문제. t 학년 때. 어.. 이제 막 야구 시작해서 월드컵 봤던 것 같아요. 월드컵 때 혹시 아 월드컵 거리응원 나가셨었나요? 미국전 아마 보러 갔을 것 같아요. 월드컵 경기장에. 네 대구. 그때 어떠셨어요? 네 그때 어땠셨어요 직관했어요. 축구 하고 싶어서 축구 하려다가 다시 야구 했던. 월드컵도 열풍이었으니까 음. 야, 야구 야구부였는데도 축구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그러면 2002년도에 그때부터 야구를 하셨던 거예요? 네? 2002년도부터 야구를 하셨던 거예요? 아, 2001년도부터 했는데 음. 네. 아, 그리고 그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본것 음. 같아요 이게 2002년... 아, 제 속에 있지 않을까요? 어디 뭐 서었을까요 3.14 제가 딱 나름 무량하였네요 무량? 음. 그래? 정상 아니에요? 아, 정상이딱 정상 아니에요 3.14 몇시몇시몇 시몇 분에서 나왔어요? 5시 13분 그럼 기억을 음. 해야지. 15년 전, 6섯살 때. 아 집에 사6 많은데. 어어이집댕겼을 아, 아. 아. 때. 6 아마. 어6살 때. 때. 막 만두 빚고 0랬 때. 60살 때. 6 0년 전에 저는...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 타고 어녔어요 아, 네발 자전거. 네발 때. 6거살 때. 60살 때. 60살 때. 60살 때. 60살 때. 60살 때. 때. 이렇게 는 맛이 있어가지고 수고습니다 2002년? 2002년 지금이에요? 지금 나를 기준으 7월 29일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예. 네. 10월생이요 몇 킬로 태어났어요 혹시? 어 그런 거잘 몰라요 몇시몇 몇 분도 기억 안 나. 고네 몰라서 아마 3킬로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? 음. 15년 전이요 6살 때 6살 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저희 할아버지랑 맨날 야 야구, 공놀이, 야구했습니다. 아, 할아버지랑 같이 공놀이였어요? 네. 그럼 야구를 하게 된게 어쩌면 할아버지 영향도... 맞아요. 할아버지 같이 끌고 다니면서 공 던져주시고, 던 치고 이랬어요. 그래서 할아버지... 너무 사랑합니다. 네. <놀람> 엄마가 아? 옆에서 원세톱 봤는데요? 이게 기억나요? 네. 기억나요? 네. 귀엽나요? 네. 빠데 빵가지 옷을 입었어요 그걸. 몰라요. 그건 <웃음> 몰라요. 몰라요. <웃음> 그냥 엄마 등에 업에서 월드컵 봤어요. 그러면 4강 강도 기억해요? 기억해요? 예. 네, TV에 나오던데요. 요즘. 사실 기억 안 나죠. 그게 언제였죠? 2002년 6월, 7월, 6월 제가 2001년 11월 생이니까 7개월, 8개월 때. 음, 그때쯤 이제 약간 디지기 같은 거 하고 있었던. 뭐그랬죠 15년 전에요? 일곱 살 때, 그 장난감 야구 방망이로 뭐 놀고 있었어요. 아빠한테 야구 시켜달라 땡각거리고 징징대고. 야구 는 언제 보세요? 야구요? 저 여덟 살, 아홉 살 때부터. 아니야 엄마를 설득하려 했는데 엄마가 뭐 시험 평균 뭐몇점 맞아 오면은 시켜준다 해가지고 공부 2 개월 동안 빡세게 하고. 시험 맞아서 엄마가 야구시켜줬어요. 초등학교 전교 4등. 중학교 1학년 때 전교 웨딩였나 하고 공부 안 했어요. 20년 전에 뭐 하던 날씨? 매일 야간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구하고 몇살때있었어고일 근데 이거밖에 안 되네. <웃음> 월드컵은 어디서 보셨어요? 집에서 봤죠. 그 광주에서. 어? 그러면 그.. 스페인전. 보셨어요? was 서보셨 r 아니면? 아, 밖에 나가 have my daughter. t i b 저.. 저희.. e s t 야구 e t yes. Tibet, yes. t i 뭐.. e t yes. 야구 b e t yes. Tibet, yes. t i b 거리우먼 나가셨어요. 네. 어디로 나 마산에 지금, 지금 옛날 이야구아마산이 oh, 시청 망습니다 a g o playing bat no no same playing b a s e b y e a r s ago not r e m e m only. 어울리?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하겠습니다 20년 전 나는 무엇을 하고있었나요 여러분, 안녕하여여덟살이요여러지 제가 여덟... 제가... 18... 18살이네. 18살, 아 이거... 갑자기... 아 미안해. 28인 줄 알았네. 18살, 고등학생이지 포항에서 열심히 떡박기로야고 했죠. 아... 뭐 그때는 너무 배고픈 절이었기 때문에 재미난 기억보다도 배고팠던 기억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아직도 배고픕니다. 홈런 스카드입니다 네, 고맙습니다. 20년 전이면 저두 살인데요. 저 미국에 있었습니다. 저 3살 때인가 왔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어요. 저 아이오와 저라고 네. 제가 알기로는 약간 시골 같은데 너무 많고 15년 전이면.. 7살 때 7살? 7살 때 유치원 열심히 다녔습니다. 햇님 만인가 7살 때 네. 어.. 달리기 하는 거 좋아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면 네. 초등학교 운동회 때 개주 대표로 나간 적이 있어요? 저는 다 나갔어요 1학년 때 유통이 전부 다? 네다 이겼어요 어... 안 근데 네. 6학년 때가 그 마지막 주제잖아요 네, 네. 6학년이 뭐 네. 그때 제가 역전해서 이긴 기억이 <웃음> 있는데 오늘처럼? 아, 오늘 좀 느렸어요 네. 느렸어. <웃음> 죄송합니다 몇 시리즈 했습니다. <웃음> 몇살 때지? 십열 살. 아학년6학년때또여전히뭐야구하고 6학년 그 있었겠죠. 혹시 0 0 2년도 우승하는 장면을 보셨었어요? 네 봤죠. 저는 1차는 야구장에 왔었어요. 네, 1차전 때? 네, 2차 야구장 왔었고. 네 저는 2002년도 되게 좀 약간 좋은 기억이 좀 많아서 어떤 기억? 어. 초등학교 또 우승해서 제가 미국도 갔다 왔어요. 미국 어디요? 미국 기억이 안 나는데, 하여튼 시골이었어요. 굉장히 멀었던 기억으로 기억나고,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구미에서 배고로 전화본 해기도 해요. 의미가 특별한 2002년도. 몇 살이셨죠? 아, 중학생이요. 당연히 야구하셨을 거 그때 야구 안 한다고 집에 간다 했는데 너무 많이 혼나서 <웃음> 2 0 0년도 그거 아니에요? 올드컵? 그때 집에서 봤어걸요 미성년자라가지고 20년 전에 우리 와이프는 뭐하고 있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죠? 밥 먹으러 가야 라나 안녕하세요 뭐바습니다뭐뭐뭐아 20년 전이 난뭐 전하고 있었나요? 20년 전인 건 내가 믿어요 아 그때 응. 은퇴하기 응. 1년 전인 것 같은데 저 은퇴를 생각보다 좀 미치겠거든요. 그때 뭐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야, 너무나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.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제 인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어때요? 네. 초등학생 때가야요 초등학교 4학년 말부터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한국식지 첫 우승 집에서 TV로 보고 있었습니다 잘했습니다 <웃음>